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제 시그니처 기술은 스피모그입니다 야 성수빈 고디입니다 아, 농구선수 중에서 도 단신으로 속하는 저는 그골 밑에서 피니쉬 기술에 앞서 사용하는 기술인 유로스텝 스피무브 이런 기술은 솔직히 저와 거리가 굉장히 먼 기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장점이 스피드와 스피무브를 같이 사용해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나와 현재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서 경기 중에 필무를 통해서 좀더 쉬운 득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자세가 높은 상태에서 필무를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자세가 높으면 제 공격력도 높여지고 그리고 필무볼을 통해서 얻는 이동거리 즉두폭도 굉장히 좋습니다. 하지만 자세를 낮춰서 스피무브를 타는 이렇게 부폭도 굉장히 외부해게 되고 그리고 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.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스피무브를 하기 위해서 돌파하는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돌파함으로써 수리스는 스피드 스텝을 사이즈 스텝이 아닌 크로스 스텝을 밟게 됩니다 크로스 스텝을 사용했을 때 스피무브를 사용하면 방향전환에 약해 쉽게 스피스를 제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무브의 밸런스를 위해서 속도를 늦춰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스피스는 크로스 스텝이 아닌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오게 되어 스피무브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공의 캐치입니다 스피무브 드리블을 할 때처럼 이게 공을 흘러가듯이 잡아서 가면 안되고 공의 캐치는 빠르게 캐치후 공을 잡아 돌린다는 느낌으로 스피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